이건 독수리 슛이고, 요거는 참새 슛, 그리고 강화평자는 어... 비둘기 슛. 어 좋아. 참새 슛, 참새 슛는 비둘기 슛. 뭐야? 야! 아니 재미지 몇 번, 몇대안 때렸어 나?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독수리. 사용할 스킬은 화염볼과 리트로 차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지린 물건은 팀의 머리띠 초점 렌즈 기합의 머리띠 이렇게 세개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피드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전드립니다자 그럼 화염볼 에이스번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조금 늦어요 초반에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아래 빅킹 나올 때까지만 버텨주면 되는 거니까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어 죽으세요 어이구 어디가니 어 아프지 아프지 파일이 아프지 아무리 같은 불포켓몬 해도 아픈 건 아픈 거야 어이구 우리 팀에 해피너스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적팀 골대 들어가서 두들겨도 아, 죽지 않는구만 생각보다 아파 이게 영화 패시브가 터져버리면 진짜 아파요 아, 먹어주고요 나이스 우리 팀 먹게 됐어요 야 뭐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바텀 히올리 조합이잖아 어지간! 어니 따불어! <웃음> 안 되지! 자, 아래쪽 갈게요. 실례! 어이고 떠나버리겠구만. 나 이거 쓰고요. 나 이제 하나, 둘, 셋, 넷. 터키 일로 오세요. 우리 터키 이즈가! 내가 더 세! 까불지 마! 어? 독수리슈제 데미지를 보았느냐! 자, 저 멀리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나이스 좋아요. 놔주고요. 부서졌지 너네 이제 집 없어? 너네 그냥 비버야. 비버 집 내가 다 부셔버렸어. 힐 줘. 힐 줘! 힐 달라고! 아니! 힐을 왜안 줘! 피해주고, 둘. 여러분! 이것이 도움 베리어가 없는 단점입니다. 붙으면 안 돼요. 아셨겠죠? 네. 움 베리어 없으면 이렇게 죽는 상황이 많아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럼 내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나이스! 2, 리 슛! 열로와열로와열로와너 구멍기 없는 거 알아? 죽어! 그거 먹어, 먹어. 아 진짜 뭐해! 다 잡아, 다 잡아. 아, 아니야, 아 그러지 마 진짜. 이거 리자봉이 퍼지고 있어. 일어와일와 잠깐만, 구가 있다고?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내가 이기면 돼! 내가 이기면 돼! 아, 아. 미안해, 내가 넌 돈을 때리면 안 됐었나봐!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야, 이겼을 수도 있긴, 무슨 이겨. 꼬리 하나가 더 없는데. 아, 그래서 내가 때렸는데? 야! 오, 좋아! 아이 꼴을 막 놓는다고? 저려 되는 거야? 응? 자, 초반에 어,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맛있고! <웃음> 아, 오이얌전 냠냠 좀, 좀 맛있다. 어 아, 좋아요. 자 먹어주도록 하고요. 바로 중앙에 비키 나오는데 기다려줄게요. 뭘 기다려? 왜 때려. 아이 맛있죠? 정글에게 모든 것을 바치거라. 아이 맛있 어, <웃음> 아, 미안하다 얘들아.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자 가자 <웃음> 어 여신 리스 탐 리스가 어디가니 귀엽고 깜찍한 탐 리스가 죽어버렸네 <웃음> 자담직권 넣어지고요 아 역시 에이스번은 너무 좋아 자 이제 위쪽에를좀 가야돼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위쪽을 안 갔기 때문에 먹었고요 이리와 이리와 나이어 죽으세요! 죽궁죽궁 제발! 제발! 나너 죽어야 돼! 나이스! 야피읍 빼, 피읍아 너무 좋아요! 와대박인공아 아, 내려가지 마 이거 그냥 밀어! 좋아! 내가 바꿔! 어 이거 보스 어디 갈까? 야 갈매기 슈! 어너 그거 슬쩍 모르는구나! 어... 독수리 슈! 아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팅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멀리 카이팅하는 것 밖에 없거든 야야야야 어디가 요 자식이 어 우리 여싱일스가 죽어 거미 에이스버님에게 덤비는 거야 독수리 슬슬 쓸수 있는 이 스트라이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전국을 또 홀더 주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독수리 슛이고 요거는 참새 슛 그리고 방아평차는 어 비둘기 슛 어, 좋아. 자, 참새슛, 참새슛. 비둘기슛. 참새, 참새. 비둘기, 참새, 참새. 비둘기. 독수리, 참새, 참새. <웃음> 어, 우리 도란이가 어디 갈까? 자, 주작슛 발사! 독수리슛 발사! 나는 포켓몬 유나이트 세계 유능한 스트라이커다, 여자식가 어, 뭐 어쩌라고요? 너그 피가 못 버텨! 나는 죽어버릴 거거든! <웃음> 아, 너무 대단한 골. 안녕, 먹그날 퍼야 어디 가니? 우디 가? 여자식! 언니가 혼내주겠어요! <웃음> 아 너무 쉽잖아! 뭐야 이게? <웃음> 뭐이지? 이게? 뭘까 나어 일로와! 일로와 여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긍극 깃었네! 뭐야! 야! 아니 재밌지 얘들 대치해! 10초만 대치해! 아니야 나 없어도 되는 건가? 나 없어도 이기는 건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한순간에 캐리 욕심으로 인해 트롤을 만들 뻔 했단다 맛있어! 너무 맛있고 우대가니 생각보다 너무 세 내가 너 그거 끝까지 기다리고 싶지롱 어 아, 너무 쏘, 이제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나꿈못 넣었네? 어? 안녕? 자, 오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디 갈까? 내가 이쪽으로 할 건데? 야, 여자식, 여자식, 여자식! <웃음> 아, 나이스. 아이스벌의 캐리로. 이위생으로 끝났군요. 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섞어냈군요. 자, 그럼, 전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킬 5월이고요. 자, 딜량은 12만 7천! 이렇게 깨려면 뭐하냐고. 내가 선다 한번 실수하면 그냥 게임 치는 건데. 딜량은 12만 5천 모 뭐, 크나이퍼가 못한 건 아니야 상대팀 못한 건 아니야 진짜 와 역시 가디스번이야자 이번에 파이언볼이 상향이 됐는데 개미지 상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니트로 차지의 쿨타임 감소 효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파이언볼과 니트로 차지가 당분간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하게 진짜 세 하지만 평타 위주로 쓸 거다 하면 블레이즈킥이더 좋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에이스번은 여전히 닭이다 너무나 좋은 포켓몬이다 자 그럼 이번에 플레이해본 에이스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